점프에서 매달리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한다. 오늘도 못하는 턱걸이 꼭 할거다 할수 있다. 말로만 하는 입턱걸이 벌써 가을 맛있는 베리 이건 아직 아닌가 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라이활동하기 너무 좋다. 날씨는 너무 좋은데 살은 너무 안빠지고 있다. 결심이 필요한 시기다 치팅으로 조질 것인지 운동으로 조질 것인지 체중 유지 중 찌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살이 안 빠진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다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놓지 않고 유지하는 것 뿐. 뽀뽀 귀신, 개토끼. 거부한다. 뽀뽀 안 해준다고 씨를 말리는 잔인한 개토끼. 빈 발을 뒤로 들면 어깨가 아프다. 유연성 제로, 저주받은 벽다구 점점 더 무거운 중량을 들어야 하는데 협소한 공간에서 하기는 위험한 것 같다 방법을 생각하다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다 멀리 가는 이사는 아니고 좀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한다 중요한 타바스 코카이 부터 확인 미니 덤벨 방 이사하는 것도 일이다 이런 귀찮은 일도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다 항상 이 정도는 쌓아놔야 마음이 편하다. 존나.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중간중간 허짓거리를 많이 한다. 나처럼. 이 녀석이 가장 무거운 녀석이다. 데려가기 전에 참교육이 필요하다. 교육 완료. 지렸다. 맨날 밟고만 있어서 잊고 있었다. 고무판이 가장 무겁다는 거는. 벌써 이 공간에서 5개월 정도 영상을 만들었다. 좀더 발전하기 위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한다. 최첨단 원룸형 에어컨이 있는 방. 여름이 다 지나고 에어컨이 생겼다.